브레이크 페달의 위쪽을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에 예차는 네, 빌 관리한다 안녕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는 잘 멈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드물지만 발이 저리 오거나 몸을 가누기가 힘든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하게 되거나 또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시동을 걸었을 때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브레이크 등도 점등이 되질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라도 빠르게 차를 멈추는 방법과 또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응급처치로 시동을 걸어 이동할 수 있는 방법까지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불과 3개월 전 포항 도심에서 난 사고로 오른쪽 차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돌진을 하더니 가로수와 신호등, 그리고 승용차 두 대까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발생했던 사고로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였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할 응급 상황이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자동차들은 대부분 EPB라고 전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 주행 중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기상제동을 하게끔 돼 있는데 차체 자세 제어장치 ESC와 연동이 되고 차를 안정적으로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또 브레이크 등도 점등이 되기 때문에 뒤차로부터 추돌 사항도 예방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내가 직접 차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스위치를 길게 당기고 있었더니 보는 것처럼 계기판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차가 안정적으로 멈춰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자동차의 취급 설명서 에서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위급 상황에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지 두번째로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고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을 때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브레이크 등까지 점등이 되지를 않는다면 브레이크 스탑 스위치를 의심할 수가 있어 브레이크 페달의 위쪽을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에 브레이크 스탑 스위치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인식을 하고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되면서 시동을 걸 수가 있게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손으로 눌러보면 페달에 닫힌 때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스위치에 눌리 부위가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스위치가 고장나게 되면 브레이크의 점등은 물론 시동도 걸리지 않게 되면서 자동 변속기 변속도 되질 않게 돼 있어 시동이 걸려야 정비업차를 찾아가 수리를 할 텐데 이럴 때 일단 응급처치로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줄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서 ACC 상태로 한 다음 다시 시동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고 시프트락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기어 변속을 하면 일단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시장의 환경이 변하고 자율주행 시대가 곧 정착이 될 텐데요. 그래도 안전의 핵심은 브레이크입니다. 평소 브레이크와 관련한 점검은 늦추지 마시고 항상 점검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치비뷰.